오, 아직까지 다들 안 주무시는군요. 어, 강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예. 바라름 재밌습니다, 강파님. 어, 예부도 코피가 발레임 재밌다고 같이 같이 하자고 그랬었지요. 꼭 디아블로, 디아블로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어, 분위기는 디아블로고. 그외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아키람도 좀 비슷한 점도 있긴 하죠 어떻게 할만하십니까? 어, 2렘, 진... 1렘 보스 잡고 2렘 보스 잡다가 멘탈 털리고 얼떨결에 2렘 보스가, 단호가 부라쳐가지고 왜, 왜요? 쉽다고, 2렘까지 쉽다고, 쉽다고 단러가아 <웃음> <웃음> 누가 이렇게 써놨어요 네. 거기다가 어? <웃음> 어 이렇게 해서 단호렘이 부라쟁이가 됐군요 <웃음> 그래서 결론은 아, 바레임이 세일을 안 하는 주간이군요 아직. 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거 아십니까? 저... 누더 기운이고 이트 이넴 갔다가 개털리고 장비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아악세요. 아, 아. 어쩔 수 없는 게 바레임도 장비빨 게임이니까요. 그니까,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있고 없고 차이가 크지요. 포탈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다. 집도 잘 지어야 되지요, 안 털리려면. 솥단지 만들었어요. 어, 어, 뭐, 뭐, 뭐? 가마솥. 여왕의 잼. 누군지를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아 진짜 이거 내고 너무 잘 보게 줘 이거 원래 <웃음> 트롤 도 오고, 트롤 도 오고, 오고 트롤 있어 씨발 근데 트롤도 별이 달린 애가 있나 있겠지 어 끔찍하다씨 <웃음> 트롤인데 별3 개면 와 그냥 죽는거지요 만나면은 어이못뭐 모르고 들어갔다가 시발 트롤이 있네? 잡아오시지요 때맞좀 뒤지는데 뭐잡아요 <웃음> 아쉽군요 철인님의 또 멘탈을 노리려고 했는데 실패군요 아 아크에서 멘탈 제대로 깨져가지고 웬만한 거는 멘탈 안깨져요 어? 좀 그래도 <웃음> 이네에서 멘탈 깨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웃음> 뭐야? <웃음> 좀 전에도 바레임 이네미에서 멘탈 깨졌다. 아니요! 게... 이네미에서 멘탈 깨진 게 아니죠, 그거는. 어, 어. 멘탈이 깨졌다기 보다는 다시 재도전을 해야 되니까 그게 깝깝한 까... 아, 거죠. 멘탈이라고 까지 하면. 뭐. 원래 게임을 이렇게 도전하는 맛이 있어야지. 여왕의 잼 만들 수 있거든요? 효과가 엄청 좋아요. 뭐야, 여기 가마솥에서. 무적이됩니까 여왕의 잼. 라즈베리 8개, 블루베리 6개. 이걸로 여왕의 잼 4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체력은 별로 안 오른데, 스테미너가 40씩 오르고, 지속시간 20분에, 틱당 체력이 2씩 계속 회복돼요. 꿀인데 그죠? 회복... 회복량이... 버섯이 1식인데도 버섯이 은근 많이 차던데 2식이니까 음, 사슴고기를이네 <웃음> 이제 보니까 사슴고기가 되게 좋아 음. 좀 와라 아, 다른 고기류도 구우면 다 이식 찼었네. 다른 요리는 어, 어떻게 만드는 거야? 매틀림도뭐 하나 만드시죠? 메틀림도 바리님 시작하셨습니까? 네 지금 같이 하고 계세요. 우리 청동 갑옷으로 두를까요? 어? 그러자! 청동 좋아? 식태한 걸로! 개꿀이야 <웃음> 나 방금 해굴 여덟 마리 여덟 마리한테 다골 맞았거든? 해굴 여덟 마리한테 다골 맞았는데 그55 남았어? 80, 30, 30 달았어. 8마리인가 9마리 다 고맞았는데, 그, 그 망치 광역으로 치는 거, 그거 두 네. 방으로 다, 다, 다, 다 터뜨렸어. 음... 꽝, 꽝, 두번 치니까 다 놓고, 별두 개짜리 공수. 걔가 좀 아프네. 한20 정도 단것 같아. 아, 호 수레 들고 포탈 타봤어, 혹시? 아니요. 아 그거, 그거 문제 없어 그거. 메탈리. 네? 여기 왼쪽 아래 그 파츠 세 개. 네그 머리 상아이 이렇게 해서 세 개. 이거 이거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반짝반짝해져요. 아 진짜 어떡 이걸로? 단호 수레 있지. 네. 음. 수레 하나만 더 만들어줘. 이제 우리 구리 다 떨어졌대. 구리 캐러 가야 돼. <웃음> 내가 구리 4개 다 구워버렸어. 내가 구리 두 군데 지금 알아놨거든? 네. 좀 멀긴 한데 두 군데가 붙어있어, 그래서. 하나? 이거 얘는 아깝다. 얘는 세 군데다. 아, 그거, 그거 냅둬요, 어차피 죽고. 뭐 혹시 모르니까. 뛰어갈 네. 네. 예, 때 혹시 입고 가면 음. 어디다 넣어까 뭐... 아니야, 뛰어갈 때 입고 갈 필요가 없어. <웃음> 여기, <뭐야>? 광석 아래... <웃음> 여기다. 여기 맨 아, 여기? 네. 아니, 그 말고, 거기 말고 뭐 다른 데뭐 죽었다가 또 뛰어갈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는. 아, 그래서 장담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무슨 상나 나올지 몰라요.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가 뭐 만들 수도 없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여기 여기 상자 여기 광석 맨 밑에 상자에 넣어놓게. 네. 아닌가? 어디다 놓을까? 어디? 어? 근데 단어는 안 입었어? 네? 단어는 안 입었어? 전 칼로 만들었어요. 야, 청동 칼. 아, 청동 칼. 여기... 어... 몇개 남았지? 12개니까... 아닌데? 어? 나 상자 뭐 빈... 몰라 빈... 뭐 어, 이거 어디다 놔? 거기다 놀 데가 없네? 여기... 광석 있는데 아래쪽에다가 놔야, 우선 중에네 음. 저기 위쪽 2층에다가 상자 더 만들거라 좀안 쓰는 것도 거대, 짱 박으면 되니까 음. 여기, 여기, 위에다가, 보리즈기랑 어, 같이 이렇게 놔. 네, 그, 이거, 13개 남았으니까, 메탈님도 무기 하나 만들어요. 어. 어, 나도 그럼 칼 만들어줘. 칼이 좋은 거야? 모르겠어요. 칼이, 좀 짧긴 한데, 네. 좀, 공속이 좀 빠른 것 같은데? 둥기보다? 아닌가? 아니면 아까 잃어버린 그거 만들어줘. 그거 뭐야? 둥기, 둥기. 이거 동기. 휘둘러봐요. 자, 둥기 안 휘둘러봐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칼 들고 한번 휘둘러 보세요 오! 좀빠른데래그죠좀 빠른 거 아, 같죠? 음, 음, 음. 칼로 아니, 하실래? 칼로 네. 하실래? 어 칼로, 칼로 안 그럼 이거, 이거 우선 끼세요? 예, 네. 제 만드면 되니까 그래. 칼을, 아, 몽둥이 이제 바꿔야겠다. 몽둥이 몽둥이 일자리 들고 있어야 하는데 오우! 흘려줘 트롤이 쫓아와 깔아고 방패 쓰면 되겠다 그리고 멀리서 활땡기면 되겠다 이제 됐다 이제! 길 잡으러 가자 아까 멘탈 소리네 <웃음> 좋됐다 왜? 트롤이 계속 쫓아와 <웃음> 어디에 계셨냐 어이구, 빨리 계시네. 잠깐만요. 오이씨 새끼. 왜 이렇게 빨라, 저 새끼. 석판이못자라는구나 어? 어, 어? 어, 포탈. 수레는 포탈 못 따라와요. 끌고 들어가보니까 브리카, 브리카, 브리카, 브리카, 브리카, 브리카, 브 없어지는 것 같기도. 나오는 거, 떨어지는 거,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느낌이네. 아, 그래요? 어, 없어. 찻잔이랑 구리죽이똥 떨어지잖아. 예, 예. 똥동해 정윤이야? 어, 나 음식을 안 갖고 왔네. 어, 어디 갔어? 사라졌어. 돌아가던데? 저기 다시 걸어가잖아. 저기. 안보여 저 풀숲이 있는다로 들어갔어요 저 저기 저기 저기 건 너, 넘어갔다 죽일거예요 온다 온다 온다 다로 있으면 한번 몸빵 한번 해봐야지 <놀람> 아이 어이씨 어 내가 굴이 많이 찾, 찾아놨거든? 네. 가레임은 아, 멀티가 쉽습니까? 하는 방법이? 네. 세트랑 똑같아요. 어허 아주 좋군요. 임베에는 아, 빈자리가 없어. 너무 두려서. 나도 검을 들어볼까? 지금? 검은이 좀더 빨라. 왜? 네? 어. 그렇네. 검은이 좀더 빠르네. 아.. 그 집으로 갑시다. 나 열심히... 포탈지 좀 알려주라. 포탈지 어딨어? M 눌러봐요. 어, 패시 나오지 않아요? 검은 숲이라고 적어놓은 거? 안 나와. 이거, 네. 우리 저거가 같은 팀이 대, 안 돼, 안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네. 이것도 뭐, 파티 뭐 이런 거 해야 돼? 다른 플레이어의 보이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피는 자기가 꽂아야되나보네? 가까워요? 그러면 집에 집모양이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어 아, 자기가 꽂아야되네? 침대는 보여 네, 침대는 그냥 그, 리스폰 자기가 위치라는 거 표기해줘 i 무는 뭘로 s 는거지 어떤거야? 도끼! 도끼? 도끼 o be able to get it. What's that? Okay. o k a 나 만들 수 있어? k a 제작 k 아무나 만들 수 있어 a y Okay. o k 어 y Okay. Okay. o 어, 이거는 네. 뭐야 그 캐릭터 숙련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제작대 레벨이 있어요. 음. 그걸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작대 부속재료도 그 옆에 그 조그만한 방 가면 뭐 거기다가 뭐 제가 깔아놨잖아요. 그게 우리 제작대 레벨 올려주는 것들이에요. 아 옆에 옆에다가 뭐뭐 뭐, 네. 뭐 이런 거? 네, 그뭐 이상한 거 깔아놨잖아요, 그거. 음. 아이템들은 순간이버할수 없대 아이씨... 안되겠대 이거 휘어가야 되겠네 몇 개나 됐는데? 세개 버려? 주석이라 버릴 수 없어 아 거기다가 상자 만들어 놓고 그냥 넣어놨다가 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아? 상자가 있어? 만든 상자는 없어, 맞아. 그거 만들 수 있어? 나못 만들어, 상자 어, 뭐... 아무나 만들 수있잖아 아니, 제작대가 나한테 없잖아 만, 제작대 만들면 되지 있어요? 여기 어, 옆에 제작돼 있잖아요, 뒤에다 아, 아니, 아니에요. 제가 만들게 아니, 그 망치... 지붕이 필요하네! 아니, 망치로 만드는 거야, 가구를. 아, 아 망치? 네, 이걸로 이렇게 가구 설치하는... 돌 도끼 만드는데? 뭐? 어떤 도끼 만드는 데 저기, 저기... 부싯돌 도끼, 부싯돌돌 도끼? 어. 이게 나무 되는 거야? 어... 네, 아, 아니면... 청동도끼 만들어요 그.. 그, 그, 그... 청동도끼 있죠? 청동도끼 청동도끼 여네 어, 청동이 개 들어가는데 우리 청동 없지 않나? 조금... 아직도 청동 못 들었잖아 아니.. 저.. 저.. 청동도끼 저 들고 있어요 나는 아직 부시돌도끼야 네.. 저는 처음에 하자마자 바로 우리 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청동 도끼부터 만들어 이거 요리? 레시피가 이거? 왜 이거? 더 없나? 아 이, 이것도 레벨 올려야 되는구나? 작업대 레벨 와 체력 45 올라가네 스미노 15에다가 뭐가요? <웃음> 딱 별로네, 멧돼지는. 그럼 잘안 죽으니까 가방 잘안 잃어버리겠지? 뽑뽑 뽑. 잘안 죽는 거 맞아? 몰라요. <웃음> 철이님 말로는 잘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청동 도 만들 거야. 어? 맞아 봐봐. 맞아 보면 느낌이 와. 청동 도 보기 만들을 하고 청동 보기. 아무 대게. 어떻게 갈거야 레이드? 보스 잡으러? 가 금방 잡을거 같은데 한번 가보던가 지금? 이거 하고 한번 더테이 저거 해보고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자야지 저거 언제까지 저거 저렇게 화기차게 내밀둘거야 포탄세 하나 더 설치할 수 있어? 그 근처에 포탈지를 설치해서 솔직히 포탄만 있으면은 그냥 우리 땅바닥에 잡아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그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래 뭐그 편할 때로 하세요 스트레스 뭐.. 뭘 말하는.. 그니까 그 활이랑 활두 개씩 네. 다 챙깁시다 활두 개씩 다 챙겨가지고 딱바닥에서 잡든 뭐라든 잡아봅시다 아집 안짓고? 음. 응 그게 지으면 지을 수 있거든요 우리 돌이 많아서 근데 그 올라오실 수 있어요 이거 없어서 빨리 나무 하나만 뽑고 송나무 여기 있잖아 송나무 없어 다 썼어? 네! 그래. 송나무 만들었는데 와, 저 주게는 괜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철이님 그거 안 만들어봐서 몰라요 어떻게 만들어야 지뭘 넣어야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웃음> 창고 열면서 주게가 있으면 아 그냥 장비 만들면 되는구나 <웃음> 아니, 나는 그 대신 파밍을 해오잖아요. <웃음> 어. 님들 고기 먹는 거 생각을 하세요. <웃음> 그, 메텔님이요. 뭐? 아주 열심히 그거 계속 굽고. 왔다 갔다, 가다 나, 나무만 배면 되는거지? 그럼 보로 뭘로 해? 아, 곡괭이. 곡괭이 어, 곡괭이 잃어버렸지, 곡괭 흠. 아니지? 지금 잡으러 갈거면 거기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있나 가려면 지금 빨리 가서 단노가 포탈지 하나만 만들어서 거기다 설치좀 해줄래요? 아, 어, 네 자, 나무, 나무 나무 캐줄게 음악이 너무 평화로워. 화겠지 화살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화살 아, 제 것도 좀 만들어 주세요. 저 화살 한번 만들다뭐 어떤 화살을 만들어? 불화살을 만들어야 다면서 네. 아 그럼 이걸로 불화살을 만드는 거야 아니요. 그거 그냥 쓰는 용도예요 나무아살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응, 응, 응. 그냥 그냥 그걸로 써도 돼요. 근데 불화살이 제 개가 보스가 나무잖아요. 응. 그래서 불화살이 뭐 추가 대비가 들어가는 거같던데 어상인 있다 뭐? 상인 상이가 뭐야? 상인, 상인 상인 아 상인? 어어 어. 무게가 부과해주는 거 그거 사면 되잖아 어아 무게가 아니라 칸이었나어 상인이 좀 가까운데 잠깐만 여기다가 포탈을 만들어야 되나? 아 상인 옆에다 만들까요? 보라사 200권 만들어놨어. 네. 그냥 어차피 여기는 보스는 한번 잡고 끝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상인 앞에다가 해놓는 게낫지 않을까 싶다. 네, 상인 이제까지 가서. 한번쏴 봤어 아 어, 나도 더 너놨어 깃털이 없다 깃털 5 0팔만 가져가 버면서 자꾸 잔고 빨리하고 자자 어.. 자꾸 자야지 미쳤네 5시 반이야 님들 <웃음> 아아 아, 이제 먹을 거만먹고하면 되는 건가? 먹을 거 음식 챙기고. 우리 이제 전기 잃어버리면 진짜 안타깝겠다. 음식을 많이 챙기지 말고 세 개씩만 챙겨세 개씩만. 나 그냥 하나 여기서 딱 먹고 그냥 포탄 타고 갈 건데요. 어차피 죽어나면 다시 와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안 죽고 생각을 해야지. 죽을 아니. 생각을 하냐? 죽을 거예요. 죽어 다 타는 거 아니에요? 올타. 석탄이 됐네. <웃음> 오, 상인 뭐 이상한 거 데리고 있는데 그 뭐야 할스테인? 이 눌러 봤어? 이거 나는 나오는데? 몰라 봐줘2왜 그래? 잖아 뭐 몰라, 나도 어나왔는데아왜난그렇안 나와? 몰뭐 어떤 게요? 상인 끝났어? 가마솥. 네, 네, 상인 앞에 있어요. 잠깐만. 가마솥에서 뭐가 뭐, 뭐가 이렇게 메뉴 같은 게안 나와. 어... 에, 지금 수, 스루트링 핵인가 그1 0개 있거든? 네. 그 메뉴가 아마 그러면은 뭐 아이템을 습득을 한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야 레시피가 열리거든. 아, 이 포탈 지으려고 했는데 계속 뭐가 오네? 내가 갑시 근데 분명한 거는 밤 안에 마무리 짓고 아침 딱 되자마자 바로 레이드 들어가야 돼. 밤 되면 레이드 하기 힘들어져. 단어 어디지? 단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네, 이름 상인으로 해놨어요. 아니, 단어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고. 아, 상... 아니, 이름 상인? 네, 포탈지 상인. 상인 저... 변경해서 타면 될것 같아요. 아, 최대 중량 150이 오르는 벨트가 있네 그리고 뭐, 뭐야 이거 머리에서 불 나오는 약간 그런 머리띠도 있네요.